그래피 화보 작업이 좀 오래간만에 진행되는 거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워낙에 미용인들이 런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미용 전문 잡지고 또 많은 저와 같은 이런 동작업계의 그 미용인들이 보는 거라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근데 뭐 그렇게 뭐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화보를 생각했을 때 좀 모던하고 심플하게 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렇게 화보라고 해서 거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펑크한 느낌이 하나 들어갑다그 다음에 또 컬러가 들어가는데 컬러가 너무 안들어가면 뭔가 밋밋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생긴 게 이제 존 컬러라는 주제가 또 하나 더 붙었고요 펑키 앤존 포인트 컬러 앤드 웨이트 헤어가 그렇게 주제가 됐네요 아티스트로 디렉터가 되는 게제 개인적으로 손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저업못할건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작은 무대, 작은 세미나 그래서 새로운 미용에 새로운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되게 도전해보고 싶어요